<목소리> 안녕하세요. 윤들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혁도입니다. 아, 너무 오랜만에 찍어서 지금 오디오 또 물리게 들어왔는데. <웃음> 어, 기나긴 여름 기간 동안 저희가 촬영을 쭉 쉬었습니다. 어, 바빠서 그런 거 아니고, 서로 논다고? 뭐, 혁도는 뭐 그동안에 뭐, 또 어디 갔다 왔다 그랬지? 저는 해외 봉사로 캄보디아. 네, 봉사 안 했네. 안 탔네. <목소리> 혁도는 뭐 대학생이니까 뭐대외 활동 이런 간다고좀 바빴고, 저는 또 나름대로 뭐 휴가도 좀 보내고 재정비하고 이런다고 좀 바빴어요. 자 드디어 이제 협도 시리즈가 이름이 좀 바뀔 거예요협도야 원래 우리 시즌1 이름이 뭐였지? 가로도사 발출 아니? 아닌데? 디자인, 디자인 네. 배우래아 어. 시리즈 전체 어, 이름이 시리즈 전체 이름이 디자인 배울래인데 네. 시즌2는 협도야 영상편집 배울래 편입니다. 네. 지금 어, 너무 좋아하고 있어 <웃음> 오늘은 그 첫번째 시간으로 <웃음> 영상 편집을 하기 전에 어떤 이론 내지는 준비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건데요 자뭘할 거냐 면 쌤이 실제로 이렇게 수업을 영상 편집 수업을 하잖 그때 쓰는 교환을 내가 꺼내놓고 한번 보여줄 건데 혹시 너 받아놓은 거 그때 있었지? 저희 돈 주고 샀습니다 협찬한 뒤쯤 유튜브 콘텐츠 마케팅을 위한 프리미엄 뭐 실습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걸로 제가 수업을 해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간략하게 좀 이렇게 설명을 해줄게 어, 여러분들도 뭐 같이 보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건 아니고 협도한테 얘기를 할 거니까 반말할 거예요 이제 좀친해졌거든 <웃음> 여기서부터가 실제로 그 영상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이거든 자, 안에 한번 보면 요칸 네모칸 있지? 이 네. 네모칸이 그냥 아직 옛날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네. 옛날의 화면 크기야 크기가 여기 보면 3 2 0에2 0 0지뭐이 정도 크기를 CC, CGA라고 불러 음. 의미는 안 외워도 돼다어 같은 거는 음. 이게 쭉 발전을 했어 발전을 해서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느냐 보편적으로는 여기 점 있잖아 180, 응. 네. 여기 보면 HD High, High Definition 이란 뜻이거든 어. 거기에 1080 여기서 1080 이런 수치가 뭐냐 그러면 네. 영상이 있으면 영상 평면이잖아 네. 그 평면에 가로의 픽셀의 개수가 있고 세로의 픽셀 개수가 있잖아 네. 그 세로의 픽셀 개수를 여기다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해 음. 그래서 이게 1000에 가깝잖아 네. 그래서 얘를 1K라고 불러 음. 네. 쭉더 커지면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해 4K 음. 들어봤잖아 네. 자 4K를 보면 요, 이게 보면 4K라고 돼 있는데 이 4K가 뒤에 숫자가 어떻게 돼 있어? 2160 어, 2160돼 있지? 여기 보면 약간 차이가 있는 UHD라는 것도 있잖아 그렇지? 음. 이두 개가 거의 가로가 약간 틀리고 거의 다 똑같은 사이즈라고 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까지 점점 점점 점점 화면의 크기는 계속 커져 오고 있다 라고 음. 이해를 하면 돼 요거를 조금 알기 쉽게 설명을 하면 이런 비율을 가지고 있거든 네. 지금 여기 보면 하단에 여기 HD라고 돼 있잖아 네. 이 HD가 원래는 가로가 1280에 세로가 720이야 음. 요 사이즈가 우리가 쓰는 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사이즈에 해당돼 음. 이 사이즈가 그 다음에 기본적인 거는 그냥 FHD 얘는 크기가 세로가 1080 나오지 그지? 가로는 1920 근데 요 크기가 1K라고 했잖아 네. 요 놈이 가로로 두배 세로로 두배가돼 있잖아 4개 있지 화면이 그거를 4K라고 불러 네. UHD 울트라 HD라고 부르기도 한다 근데 4K라고 하면 요정도 네모 사이즈고 여기서 조금 더 삐져나갔잖아 옆에 약간 더 삐져나갔지? 네. 요걸 또 UHD라고 해그 설명은 내가 밑에 적어 놨는데 <웃음> 여기 보면 영화나 카메라에서 4K라고 하는 거하고 TV 모니터에서 부르는 4K가 약간은 틀리다 라는거 생각하면 되지.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4K라고 하면 3840요 사이즈를 보통 4K라고 그냥 얘기를 많이 해 사람들이. 자 요게 또 가로 두배 2배, 세로 두 배가 커지지. 한 8K가 나왔던데. 자 이렇게 화면이 우리가 볼수 있는 화면이 점점 점점 커진다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실제로 물리적으로 화면이 커진다는 얘기야. 점의 개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건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 아까 휴대폰의 가로가 사이즈가 얼마나고하느프 FHD지 네.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니터도 FHD지 음. 두 개가 엄밀히 따지고 보면 화면이 크기가 다르잖아 네. 근데 네. 왜 같은 수치를 쓰느냐 하면 네. 점의 크기가 달려 음. 얘는 픽셀이 굉장히 작고 얘는 얘보다 크다는 거지 음. 그래서 이 점들은, 뭐, 여기서 봐도 우리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엄밀히 음. 따지면, 이 모니터에 있는 점, TV에 있는 점들이 좀더 크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지. 자, 그러면, 봐봐. 8K짜리에서 우리가 8K 집에 TV가 있잖아. 막, 천 몇백만원 주고 사다 쳐. 네. 그럼 거기서 깨끗한 영상을 보려고 하면, 촬영하는 장비가 음. 8K를 찍을 수 있어야겠지. 음. 네. 만약에 4K만 지원하는 걸 찍었다? 그럼 얘를 4배 뻥튀기를 해야 되잖아. 음. 그럼 화질이 안 좋아지겠지. 음. 네. 마찬가지 그래서 영상을 우리가 이, 내가 촬영을 직접 하고 편집을 한다 그리고 결과물까지 만약에 내보낸다면 이 3단계 순서가 똑같은 게 좋아 그러니까 촬영할 때 화면의 크기 해상도 그 다음에 얘를 편집할 때의 해상도 그 다음에 결과물의 해상도가 같으면 제일 좋은 케이스야 그래서 지금은 풀 h d 가 가장 커진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러면 풀 h d 로 찍으면 될 거고 편집도 요정도로 하면 된다 물론 유튜브에 만약에 올릴 때는 여기 네. HD부터 8K까지 다 지원해 네. 어, 8K. 전부 다 올릴 수는 있어 응. 그리고 유튜브는 영상을 올리고 나서 내가 8K를 만약에 올렸잖아 네. 그러면 8K를 못 보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 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위 버전의 영상들을 자기들이 알아서 만들어버려 인코딩을 다시 걸어 그래서 나는 지금 인터넷 상황도 안 좋고 폰도 좀 구리고 컴퓨터도 구리고 해서 8K를 못 본다. 내, 폰에, 내 폰이나 내 컴퓨터에서는 그럼 음. 그 사람은 HD로 볼 수도 있겠지. 네. 그래서 이렇게 작은 화면을 보지만 결국은 버퍼링 없이 잘 보는 게 중요한 거잖아. 음. 그거는 유튜브 같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해줘. 음. 유튜브는 영상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에 이런 걸에 최적화가 돼 있고 그 외에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데 있지. 네. 그런 데는 영상 포맷이 최적화 되는 데가 아니잖아. 그래서 그쪽은 영상을 올릴 때 그냥 FHD가 기준으로 돼있어 음. 그거보다 좋은 걸 올려봤자 별로 의미가 없는 음. 그리고 영상의 용량이나 길이도 좀 제한을 걸어놓는 편이거든 네. 인스타그램만 하더라도 그렇잖아 내 피드에 만약에 영상을 올린다? 라고 했을 때는 걔가 15초 넘어가야 되고 네. 그 다음에 1분 미만으로 해야지 올라가잖아 네. 근데 그거 말고 스토리라는 것도 있지 네. IGTV도 있잖아 네. 그런 데는 올릴 수 있는 그 조건들이 조금씩 틀리거든 네. 그래서. 어,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한 다음에 내가 최종적으로 찍고 편집한 거를 어디에 올리겠다라는게 좀 사전에 생각을 좀 해야 돼 그냥 막 만들어 놨을 때는 나중에 재편집을 해야 되는 불편한 상황이 올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폰마다 약간씩 다 틀린 점인데 나는 LG폰을 쓰고 있으니까 LG폰 기준으로 캡처를 했거든 근데 보통 안드로이드 폰들은 이 화면에 톱니바퀴 같은 게 있거든 음. 여기 누르면 이제 영상에 대한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요게폰마다다 케바케야 음. 여기 보면 UHD 이게 4K 잖아 음. 나 60을 찍을 수 있어 음. 그 다음에 UHD 중에서도 그 작은 거 이거는 60fps라고 안돼 있잖아 네. 그럼 얘는 30으로 찍는 거지 음. 자 여기서 FPS는 뭐냐 이게 네. 중요한데 FPS는 여기도 나와 있지만 프레임 퍼 세컨드거든 네. 초당 몇 장을 찍느냐의 개념인데 동영상은 사진하고는 틀리게 사진 한번 딱 찍으면 끝이잖아. 네. 동영상은 그 사진들이 모여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약간 활동 사진 같은 개념이야. 네. 조금 조금씩 이제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움직였으면 이 움직이는 걸 얘가 계속 사진을 찍는다는 거지. 차차차차 찍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영상 플레이어에서 돌리면 그 수많은 사진들이 계속 겹쳐서 보여주면서 이게 우리 눈에는 착시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해주는 음. 어떤 애니메이션의 원리를 카메라가 지내주는 거거든? 네. 근데 이놈이 이렇게 빨리 움직이잖아 이렇게 피사체가 음. 빨리 움직이면 막 잔상도 남을 수 있고 깨끗하게 안 찍히잖아 음. 이게 왜 그러냐면 초당 찍는 프레임 장수가 모자라서 아, 30으로 지금 네. 이렇게 나와 네. 그런데 60으로 만약에 세팅을 했다 치면 1초에 60장을 찍는단 말이야 음. 그럼 좀더 부드럽게 찍을 수가 있지 음. 그래서 이 내가 찍을 피사체가 어떤 상태인지도 알고 있어야 돼 네. 예를 들어서 강연 영상을 찍는다 그러면 이 강의하는 사람이 앞에서 그냥 대충 왔다 갔다 정도밖에 안 하잖아 네. 그러면 지그 프레임 수가 높을 필요가 없어 음. 근데 운동 경기 굉장히 빡세 뭐 농구나 이런 걸 찍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걸그룹 막 이렇게 군무하고 있는 것들을 엄청 빠른 속도로 하고 있는 걸 찍어야 된다 그러면 60프레임이 훨씬 더 낮다는 거지 음. 빠른 속도로 움직일 때 그래서 크기를 세팅을 하고 두번째는 프레임 수를 세팅을 해야 된다 그게 폼마다 다 틀려 그래 이거는 매뉴얼을 살펴보고 어디서 설정을 할수 있는지를 잘 보고 찍어야 돼. 음. 자,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하면 이런 개념이야. UHD하고 뭐 FHD하고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잖아. 그지?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요거는 다 16대 9의 비율을 그냥 고르면 돼. 네. 그리고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그지? 네. 자, 그러면 여기 내가 체크해 놨잖아. 이 부분은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다. FHD 16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다음에 뭐 요게 해상도가 클수록 촬영 시간이 길수록 fps가 높을수록 용량이 커져. 용량이 커지면 스마트폰으로도 이 파일이 커지, 커진다는 거잖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좀 편집하기가 힘들거든. 이렇게 많이 길어지면. 그래서 장비가 좀 좋아야 돼, 편집을 하려고 하면. 보통 보면 이제 영상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 뭐 유튜브 하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 블로그 하고 싶은 사람들 보면 <웃음> 질문이 장비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 뭐 네. 컴퓨터 뭘 사야 돼요? 뭐 장비 뭐있어야 돼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요걸 가끔 설명을 해주는데 그래서 몇개 들고 왔지. 음. 요거는 대부분 다 스마트폰을 끼워서 쓰는 장비를 보통 내가 이제 쓰거든. 네. 이거는 고릴라 포드라고 해서 이게 막 꺾어져. 고릴라 포드. 응, 고릴라 포드라고. 그래서 이거를 어디다 감을 수 있게 돼 있거든. 음. 그래서 아, 땅이 평평하지 않을 때 있잖아. 네. 뭐 그럴 때 이걸 감아가지고. 나무나 이런 데 감아서 쓸때좀 좋은 장비 음. 고정식 장비고 그 다음에 일체형으로 나온 것들이 이런 게 있어 이렇게 펼쳐서 이걸 이렇게 돌리거나 이렇게 돌려서 스마트폰을 끼워서 쓸수 있는 장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렇게 쭉 빠지지 그래서 셀카봉처럼 이렇게, 이렇게 쓰는 용도로 할 수도 있고 혹은 요즘은 이렇게 다 빠지거든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놓고 촬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야외에서 쓰면 안돼 바람을 바로 잡아줘. 음. 되게 위험해 바람. 그리고 요즘 보면 이런 거다 있잖아. 블루투스. 그래서 이렇게 멀리 있을 때탁 체크하면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 촬영 시작할 수 있는 이런 게다있어그 다음에 요거는 좀 작게 나온 버전이 있어요. 음. 되게 귀여운 버전. 똑같이. 그래서 나는 요거는 왜 쓰느냐면 사이즈 같아. 그냥 요런, 요런 느낌이야. 네. 좀 안정적으로 촬영. 이렇게 촬영하면 되게 힘들거든. 네. 이렇게 촬영하면 되게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안정적으로 촬영하려고 요걸 많이 쓰는 편이고. 요것도 보면 짧기는 한데 요정도까지 나와여 <웃음> <웃음> 네, 네. 그래서 요렇게 해서 뭐 식당 같은 데가가지고 요렇게 해 놓고 내 혼자 뭐밥 아, 먹으면서 막 그래. 씻고 이런 거 있잖아. 뭐, 뭐. 그래서 오늘 협도한테 선물 하나 갖고 왔어요. 어. 오. 응. 감사합니다. 조그만그 응. 이거예요? 어 이거 조그만 거. 어. 거. 어. 이게 막 싸게 사길래 네. 우리 동네 <웃음> 그 밑에 가가지고 네. 그 안에 있는 거다 사버렸어. 그때 음. 10개 <웃음> 샀어, 10개. 다 주세요 해가지고 샀어. <웃음> 네. <다 써>. 이렇게 <웃음> 나눠주고 하려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짐벌이란 장비, 중간에 있는 요 장비 있잖아. 네. 모터가 달려있어. 꺾어볼게요. 오케이. 여기 돌아가지. 구동축에 음. 예, 모터가 있고, 여기도 모터가 있거든. 그리고 여기 뒤에도, 여기는 이게 모터가 없어. 아니, 여기 모터 있다. 참. 이렇게 모터가 있는데, 이세 개의 모터가 움직이면서 중심축을 잡아주는 기계야. 그래서 요렇게 딱 끼워. 그 다음에 앱 같은 걸 깔잖아. 깔아놓고, 그 앱하고 이게 블루투스로 아, 동기화가 되거든? 되거든. 그리고 요것도 잠깐이 쉽게 켜야지. 키면 띵 하면서 쫙 오. 오. 잡지? 자주 돌려줬네 어. 이렇게 이렇게 아이 세로로 지금 어. 적었다가 어. 핸드폰 세우는구나 어. 세우고 이제 블루투스가 떴다 이거 똑똑 이렇게 하면 샤악 오. 오 신기해 쫙 돌아가지 네. 그리고 이렇게 내가 움직일 때 얘는 항상 수평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오오 자이로스코프 기능이거든 네. 이렇게 되는 거야그 다음에 네, 뒤에 있는 트리거를 한번탁 누르면 어떤 기능 세팅하게 되고 두번 탁탁 누르면 딱 숲이 어느 각도에 있더라도 이렇게 빌딱하게 되어 있더라고 탁탁 누르면 쫙 잡아주고 어. 세번 땅땅땅 누르면 세카 모드로 오. 딱 바뀌는 이런 네. 기능이 있지. 그도 재밌는 게 네. 음, 잠깐만 설정이 얼굴을 추적하는 설정이 있거든. 추적. 그 여기 보면 제철하는 기능을 딱 해놓고 오. 이렇게 해서 가장 앞다 네. 어, 그러면 여기서 네. 이런 모드. 이런거 있으면 네. 밑에다가 요걸 꽂을 수 있거든 음. 이런걸 꽂아서 강의할 때막 돌아다니면 내 얼굴을 계속 찍고 싶잖아 그럼 네. 이렇게 딱 해놓고 이렇게 해서 알아서 들어. 가이 되게 신기하지 않냐 <웃음> 됐어 어, 이렇게 하면 니네 얼굴이 유식했거든 가면 어, 이게 막 돌아가지 오, 피할 수 없어. 오, <웃음> 피할 수 없어. <웃음> 피할 수 없어. <웃음> 피수없띵띵 띵. 이게 이제 꺼진 거지. 아. 응. 꺼지는데 얘는 안 꺼주더라고. 어? 지원자 꺼지고 앱도 네. 꺼주면 될거 아니야. 네. 앱을 안 아, 꺼주고 네. 그런 기능도 뭐 업데이트 해줘야 되는데 음. 중국 애들이 배려가 좀 응. 이런 배려가 부족해. 그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있잖아. 네. 사실 이 조명이 제일 중요해. 지금 우리도 보면 촬영할 때 조명 두 개를 쓰고 있잖아. 네. 너도 아까 세팅할 때 봐서 알겠지만 네. 이기계가 지금 핑크색이 있는데 핑크색이 핑크색으로 안 보이잖아. 조명이 너무 약해가지고 거의 회색 가까이 보여지 거지. 음.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여기는 되게 눈뽕당하는 비싼 조명들이 있는데 집에서 할 때는 거의 필수야. 음. 방에 저런 조명들이 되게 어둡게 나오거든. 실제로 촬영을 하면 네. 눈 밑에 막 그늘 다 떨어지고 그런 거를 이제 얘가 방지할 수 있으니까 음. 집에서 만약에 유튜브를 한다? 그러면 이건 거의 필수라고 볼수 있어.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앱 관련인데 앱도 내가 요번에 협도야 영상편집 배울래 하는 부분에 포함을 시킬 거거든 그래서 요건 예전에 내가 좀캡처를 해놓은 건데 지금 폰에는 이거 말고 훨씬 더 많아 폰으로 하는 앱들도 거의 앱만큼은 다 되지만 이앱 하나하나마다의 약간 특성들이 있어 그러니까 저 앱에는 없는 기능이라든지 저 앱에는 하데 엄청 불편하거나 프리미어에서 하는데 엄청 불편한데 여기서는 버튼 하나로 되어버리는 기능들이 있거든 키네마스터라는 이 프로그램은 약간 초등 유튜버들의 프리미엄라는 음.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거든 네. 그만큼 프리미어하고 거의 똑같아 음. 그래서 이제 수력을 우리가 컴퓨터 가지고 우선 할 거잖아 네. 한번 프리미어를 어느 정도 기초만 배우잖아 네. 그러면 이 키네마스터는 안 배워도 그냥 쓸수 있어 네. 너무 수공을 빨리 하는데 혁도는 제가 키네마스터를 한번 만져보라고 네. 제가 시리얼 넘버를 줬어요 그래서 지금 좀 만져보고 그리고 뭐, 뚜딱뚜딱 해서 만들었더라고요 음, 그, 그래 지금 자신감이 가득 차있네요, 보니까. 네. 그 다음에 또 내려가면, 그래서 내가 뭐, 인샷이나 프로도 원래 썼었거든. 근데 인샷은 효과가 되게 좋아. 근데 장면 전환이 없어. 음. 그리고 b l 로라는이 프로그램은, 아니, 원래 이름이 비모였는데 BLL로 바뀌었거든. 음. 얘는 효과가 없어. 효과가? 어. 네. 그러니까 색감 보정하고 필터 같은 건 있는데 어떤 아, 효과 있잖아 네. 뭐 모자이크를 만든다는데 그런 게 없어 근데 장면 자랑 또 있어 그래서 옛날에는 두 개를 섞어서 썼어. 네. 프리미어를 제가 협도한테 좀 가르칠 거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가르치려면 최소한 6시간 정도를 이제 써야 되는데 이미 그 영상은 내가 다 만들어 놨잖아 음. 그렇죠? 눈을 다 감치면 음. 음. 여기에 들어와서 음. 구독하시고 그 다음에, 재생 목록 가면, 지금 내가 유튜브만, 아니, 프리미어만 정리해놓은 게 요거야. 따라하면 다 배우는 프리미어 프로라고 돼있지. 네. 여기에, 지금, 오른쪽에 보면 재생 목록을 다 만들어놨잖아. 재생 목록 쫙 보시면, 내가 수업하는 대로 그냥 만들어놨어. 아예. 원래 이걸 만든 목적은,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서 잊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를 집에 가서 복습을 한번 하라고. 수업하는 내용을 조금 더 간략하게 해서 설명도 조금 줄이고 간략하게 해서 여기다가 쭉 넣어 놨거든 그래서 1강부터 여기 10강까지 하면 영상을 만드는 데까지는 다 설명을 기초부분은다 해놨고 11강부터는 유튜브에 올리는 거까지 이제 활용을 해 먹어야 되니까 올리는데 다시 이거를 녹화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협도가 어디까지 이제 공부를 했는지를 한 체크해 나가는 개념에서 크게 굵직하게 몇 개만 할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프리미어를 하기 위해서 세팅하는 것들 뭐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조금 넣을 거고 그 다음에 편집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효과 그 다음에 사운드 네. 그 다음에 사운드를 하면서 내가 이 강의에는 다루지 않았던 몇 가지가 더 있어요 뭐 네. 녹음을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어, 내가 목소리가 별로라서 다른 사람이 말을 해준걸 갖다 쓴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몇 가지 있거든 그런 것들을 내가 조금씩 더 설명을 해 줄게 요 그러면서 저는 목적이 여러분들도 배우긴 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 윤들닷컴에서 만든 내 강의를 보셔야 돼요 다 보셔야 되고 제가 파일은 따로 안 드려요 파일에 대한 저작권 때문에 드릴 수가 없어서 양해를 좀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폰으로 뭐라도 촬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걸로 죠그 연습만 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거를 이제 보면서 공부를 했다는 어느 정도 봤다는 가정하에 지금 우리가 촬영할 것들을 진행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오케이? 혁도야 그 영상 편집 배울러의첫 번째 지금 녹화 타이밍인데, 요게 한두 번? 많이는 한세 번까지만 촬영을 나할 생각이거든. 그리고 또 지금 혁도가 학교를 안 가요. 다행히. 그래서 숙제를 좀 많이 <웃음> 내주는 상황.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녹화하고 있는 것들도 혁도가 편집을 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걸 하면서도 혁도는 배워나갈 겁니다. 근데 제가 혁도한테 뭐 어떤 걸 기대를 하느냐 하면, 내하고 네 똑같이 만드는 걸기대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얘만의 감성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근데 어, 그게 또 저한테는 없는 감성이거든 그래서 나는 다 일임을 해서 맡길 거예요 그러면 협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이 나오게 되면 또 그게 여기에 또 하나의 재생 목록으로 들어가겠지 협도가 이번에는 직접 편집한 결과물들이 쫙 있는 어, 재생 목록이 하나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다음 시간부터 프리미어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진도를 좀 나가보도록 할게요. 아, 안녕할까?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